요거는, 음 이게 혀입니다. 혀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막 영어로 써있어갖고, 한글로 바꿔왔습니다. BMI가 34. 그러니까, 체질량이 34면 굉장히 뚱뚱하다. 여기는 이렇게 막, 뚜뚱하신분안 계시니까. 어, 엄청 뚱뚱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34나 35구나. 거의 지턱 보이죠? 굉장히 뚱뚱한 사람 그런데 음, 무흡지수가 1시간에 5 9 굉장히 중증이죠 1시간당 건 60번의 무흡이 나옵니다 1분에 한번 꼴입니다 근데이 사람은 1시간에 9.6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럼이 사람이 훨씬 심한 사람이죠 근데이 비만지수라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거의 비슷한 사람인데 거의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게 보니까 혀 사이즈가 9.5고 6.5고 혀 비만 비율이라고 하는 게 24고 40입니다 만약에 혀 비만 비율이 0이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혀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내가 찾이구강에 비교해서 와인 양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뭐 정도가 달라져요. 호흡곤란 정도가 달라져요. BMI가 뭘까요? 내가 많이 듣긴 하는데 네이버에서 BMI 지수를처음나옵니다신장을 어, 넣고 체중을 넣고 나이를 넣으면 은 짜잔! 22.9 제가 네. 사실은 좀더 나가요. 그래서 아니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웃음> 네이버에서 그냥 BMI 치면 은 쉽게 나오는데 그게 너무 어 날씬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사람뭐이정도 거체중 정도가 나는 정상 같아요 <웃음> 근데 이 사람은 34면은 여기서 고도비만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뚱뚱한 정도만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사람이 훨씬 더 심한거죠 그게 바로 허의 사이즈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서 보면 이게 혀잖아요. 혀가 이렇게 처져서 이걸 막는 일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 혀가 큰지 안 큰지를 어떻게 알아요? 혀는 절대적인 사이즈가 어떤 사람 뭐 178이 큰 키냐 작은 키냐 180 있는 사람 축에 가면 작은 키고 <웃음> 어? 170도 150에 있는 사람한테 가면은 특히 뭐 그렇잖아요? 내 구강 사이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가 작은가 합니다. 그래서 큰지 작은지 아는 것은 이겁니다 이빨 자국이 얼마나 심하게 치크 있느냐 정도에 따라서 몇 퍼센트가 클 것이냐를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혀를 거울에 해서 보고 아, 내가 이빨 자국이 엄청 심하네 그러면 은 비율이 상당히 내가 크구나 그럼 그 사람은 태반이 코를 굽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매끈 사람이 거의 없어요. <웃음> 원래 현에 이렇게 매끈한 유선형이죠. 근데 다 우둘투둘 해갖고 와요. 핵심입니다. 이렇게. 그은시...